안녕하세요. 동키뮤직 작편곡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첫 번째 시간에는 각 키의 기본 코드라고 할수 있는 다이어토닉 코드가 있는데 일곱 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. 그 일곱 가지 코드가 세 가지 계열로 나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어, 바로 으뜸 화음, 또 버금 딸림 화음, 또 딸림화음, 이렇게 삼화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. 바로 이 토닉이 으뜸화음이고 서브 도미넌트라는 것이 버금 딸림이고 도미넌트가 딸림화음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기본 다이어토닉 코드 7개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 때나 음,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계열에 맞게 써야 합니다. 물론 멜로디에 맞으면, 멜로디 음에 맞으면 뭐 아무거나 써도 되죠. 심지어 다른 키에 있는 코드를 써도 됩니다. 하지만 처음 이 뼈대를 잡을 때에는 이 계열 토닉과 서브 도미넌트와 도미넌트 계열에 맞춰서 코드를 붙여야 화성이 안정적이고 좀 이상하지 않은 곡이 나오게 됩니다. 무난한 곡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 토닉은요. 아래 나눠 놨죠. C키에서의 토닉은 코드가 3개가 있습니다 자이 로마자 숫자는 각 코드의 근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음계에서 몇도음이냐 그리고 그 음을 근음으로 했다라는 뜻이 바로 로마자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, 여기 보면은 이걸 원이라고 읽습니다 원래 원 메이저인데 메이저를 생략하고 원원 원 코드 그 다음에 2마이너, 3마이너, 4메이저5메이저 6마이너, 7디미니시드 이렇게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코드를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, 세 번째, 여섯 번째 코드는 저절로 마이너 네, 코드가 되고요. 일곱 번째 코드는 저절로 디미니시드가 됩니다. 그리고 첫 번째 코드, 그 다음에 4, 5, 이세 가지는 장음계의 장쪽 코드 세 가지인데 이것을 주요 삼화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C키 곡으로 작곡을 한다면 이 C, F, G가 화성의 뼈대를 이루게 되고 그 나머지 코드들이 음, 이 C와 F와 G를 도와주게 됩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은이 다이어토닉 코드가 토닉 계열이 이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도미넌트 계열이 두 개가 있고 도미넌트 계열이 또두 개가 있습니다 음, 이 토닉은요 화성의 출발점입니다 화성의 출발에서 서브 도미넌트로 발전했다가 도미넌트로 또 갔다가 도미넌트의 불안한 성질 때문에 토닉으로 해결해주는 이렇게 토닉, 서브 도미넌트, 도미넌트의 흐름으로 화성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화성 진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미넌트에서 서브 도미넌트로 가도 됩니다 이걸 역진행이라고 하는데 어 근데 이 역진행을 하려도 원래 정방향을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먼저는 정방향이 토닉에서 서브, 서브에서 도미넌트, 도미넌트에서 토닉으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잘 보시면 은토닉에세 음, 가지 코드가 있죠. 이 C가 원코드가 원 토닉의 대표 코드인데, 3마이너, 2마이너와 그 다음에 6마이너 a 마이너가 이 c 코드를 도와주는 보조 코드 또는 대리 코드 의 역할을 합니다. 자, 서브 도미넌트도 f 코드, 네 번째 코드인 f 코드가 대표 코드인데, f 코드를 도와주는 역할을 d 마이너, 2 마이너가 하고 있습니다. 또 도미넌트는 이 다섯 번째 5 코드인 g가 대표 코드인데, 역시 어 세븐 디미니시드가 도미넌트의 G 코드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 곡 진행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C 키 곡의 악보를 한번 보시면 다음 시간에 좀더 어,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C는 자 C에서 출발해서 F 코드로 가는 경우가 많죠. 네 그리고 F는 G로 가고 G는 다시 C로 가는, 특히 찬송과 같이 오래된 곡, 또 동요같이 간단한 곡에는 이렇게 대표 코드들끼리 화성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좀더 팝적이고 현대적인 곡에서는 보조코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C가 F로 가기 전에 a 마이너를 거쳤다가 갑니다. a 마이너 진행하고, 을그 다음에 F로 가고 F도 G로 그냥 갈 때도 있는데 또 D마이너를 들렸다가 가기도 합니다. D마이너를 들려서 G코드로 가기도 합니다. 네, G는 다시 C로 가고요. 네, 이렇게 자기 계열 같은 토닉 안에서도 코드 진행을 할수 있고요. 또 서브 도미넌트나 도미넌트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 여기까지가 이 화성의 어떤 흐름 전체적인 흐름 말씀드렸고 어, 물론 다른 키에 있는 코드도 어,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클래식적으로는 토닉은 서브 도미넌트 서브 도미넌트는 도미넌트 도미넌트는 토닉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어, 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네, 다음 시간에는 실제 C키로 된 악보를 보면서 어 다이어토닉 코드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